안녕하세요. 뉴타입 W TV의 뉴타입 W입니다. 얘는 조금 어, 장소를 옮겼습니다. 지금 여기는 아까 미니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그 작업실 옆에 있는 벙커 같은 곳이고요. 장식장과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쉴수 있는 곳인데, 아무튼 이곳에서 오늘은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나이 아, 불빛이 조금 이게 노란색이라서 아, 이좀 살짝 색감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이게 너무 커 가지고 미니 스튜디오에는 도저히 들어가질가 않아요. 빨리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굉장히 크네요. 정말 저는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, 진짜. 아, 전시는 어디다가 뭐 겨우 할수 있겠지만 와, 나 정말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. 저 뒤에 타워노스 박스 보이세요?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뒤쪽에 나열해 놨는데 와 이거 뭐 거의 비교가 안됩니다 뒷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 이렇게 생겼고 다른 여타 핫토이 박스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계속해서 박스 열어보고 본체를 보겠습니다 네 본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토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요 몸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손 파츠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파워 포즈라고 해가지고 가동 부위가 최소화가 돼 있고 기본 포징이 돼 있는 상태로 나온 제품을 파워 포즈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파워 포즈예요 헐크 버스터 1은 파워 포즈가 아니라 액션 피규어로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점은 멋진 포징을 하는 건 그냥 거의 불가능했었죠 이건 기본적인 포징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빨리 꺼내볼게요 네, 헐크 버스터 마크2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, 대단하죠? 네, 굉장히 뭐 조형도 훌륭하고 어, 일단 포징 잡고 있는 게 엄청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꽤나 멋진 포즈, 좀 각을 잡고 있습니다 네, 네 나쁘지 않아요 가동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먼저 머리 한번 볼까요, 머리 예, 이렇게 움직입니다 360도 돌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움직이는 거 수월하게 움직입니다 뭐 조형 이런 건 좋아요 근데 딱 만져보면 어? 오? 어우 이거 그냥 PVC 덩어리는 네 이런 느낌 좋습니다 자, 어깨 여기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팔도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고요 손목 돌아가는 거 양쪽에 이거 말고 허리 부분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네, 이것도 뭐 90도 이렇게 또 꺾이는 거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40도 정도 네 이렇게 꺾입니다 네. 하지만 뭐 조금 역동적인 포징으로 뒤틀리게 하기에는 뭐 나쁘진 않아요 뒷면도 봐야죠 뒷면은 이렇습니다 디테일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도색상태도 엄청나게 고급진 웨더링이라던가 도색은 좀 아니라서 보기 조금 아쉽다는 분들도 많지만 뭐 가성비를 따지면 이 정도면 엄청 훌륭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파워퍼즈의 묘미죠 라이트업 기믹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 막다 돌아가면서 불이 들어오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빨리 한번 불 켜볼게요 네, 라이트업 기믹은요, 여기 뚜껑 따개가 들어가 있는데, 여기 뒤쪽에 여기를, 뚜껑을 뿅! 따주면은, 네, 여기 안에 보면, 어, 배터리가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여기 뭐 스위치가 있습니다. 이 스위치를 딱 켜주면 됩니다. 으아, 눈부시다. 자, 한번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상체 부분에 라이터 트 포인트입니다. 아, 엄청나죠? 눈, 가슴, 갈비뼈 쪽 있고요, 팔에도 있습니다. 이야, 이런데 아주 뭐 기가 막히죠? 이 밝기도 생각보다 꽤나 밝아서 무드등을 써도 될 정도로, 네,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등쪽 볼까요? 등 쪽, 아, 밝다, 밝다. 등쪽 이미 뭐 조명이 비추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빛나는. 라이트업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하체 쪽에 라이트업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종아리 안쪽으로 두 개의 포인트가 있고요 어, 굉장히 밝습니다 이것도 사이드로 딱 보면 아, 여기도 반짝반짝 뒤에도 딱 보면 아, 종아리 뒤쪽이 반짝반짝 아이 날아가겠어요 아 네,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바닥과 손바닥에는 라이트업 포인트는 없습니다 조금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죠 라이트업하고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. 아, 아주 마음에 들고요, 멋지고요, 아주 너무 좋아요. 헐크 버스터 마크2,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